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후라이드치킨 사가지고 차차로니치킨이랑 불닭치킨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체다치즈, 마실거는 콜라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치킨 m u s t i 짜로니 치킨은 처음 먹어보는. 고사로니지기이 조금 차요 불닭이 훨씬 맛있네요 이거는 달아가지 마세요 너무 짜요 알하함들릴라 오늘도 맛있잘 먹었습니다 아 처음 실험으로 어 치킨은 자차로니 소스를 만들어 봤는데 네 망했어요 안올려요 맛이 안맞아요 네 불타기랑 치킨이 잘 어울려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